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알람설정까지 오래간만에 한번 진짜 와 진짜 얼마만 했냐 어한 3년만에 하는것 같은데 그 선수 오래간만에, 진짜로, 분석합니다. 지금 현재 현메타에서 가장 좋은 시즌 언제일까요? 메시에. 진짜 리오널 메시. 우리 형이라고도 하자. 리오널 메시가 현재 지금 여기서 진짜 뚝 떨어졌는데, 와, 근데 지금 때가 적기 아닌가? 사, 사기가. 그래서,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리오넬 메시. 제일 좋은 시즌은 언제일까? 지금 현재. 가격 대비 다 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확실히, 메시는 메시야. 이야. 급여가 27이야. 그리고, 윙어인데. 크로스가 이렇게까지 되고, 약발사에다가 진짜 옛날에 비해서 되게 좋네 솔직히 속력 이렇게까지 빨라도 막상 보면은 저는 지금 왼쪽이 되게 좋아보이는데 윙어로서는 확실하게 왼쪽 어 22토띠 22토띠 3카로 계속하고 급여에 그 비해서는 솔직히 좀 많이 별로긴 한데 어 그래도 일단 본다면은 야야 진짜 멋지다 와컷백이라는지 이런거 진짜 겁나 좋겠다 애 21터치는 해마까지 있고 와 주발 선호에다가 야 그래도 나는 22 토팅. 근데 진짜 급여가 너무 높다. 캡까지는 제가 봤었을 때22토티인것 같거든요. 급여가 너무 높다. 진짜. 22 토띠 야, 벌써 안 봐도 안 봐도 22 토띠가 좋아 보이긴 한데 은카케이 받으면 몰라 또. 야. 야, 근데 진짜 어디 쪽이든 간에 써보싶네 근데 솔직히 급여에 따지면은 24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와야 이거는 솔직히 옥하는 못 비벼 어 아무리 봐도. 21유로 아 챔스인가? 어 21챔스 근데 진짜 하나에 250억이라는 점 음. 그냥 과거에 저가막 몸싸움이 이제 뭐 이게 권장.. 권장이면 몸싸움이 되게 좋다 했었던가? 하여튼 그렇게 이기했었는데야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음. 다이버까지 가했네테마에다가 카이 그렇게 해도 21챔스가 너무 잘 빠졌는데? 야, 너무 잘 빠졌는데 21챔스가?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와... 슈퍼워도 그렇고 와 솔직히 근데 윙을 윙인데 급여 솔직히 안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 챔스 아 미쳤다 챔스는 솔직히 속력을 안봐도 크로스다 이런 부분만 봐도 크로스만 좋아도 솔직히 위험어는 크로스도 그렇고 좀 되게 부드럽고 그것만 봐도 그리고 또 리오넬 메시로 헤더를 볼건 아니잖아 이건 너무 속력만 빨라 솔직히 크로스도 그렇고 좀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슈팅도 그렇고 너무 속력만 본단 말이지 물론 LH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거는 칠칸데 요거는 옥하고 칠칸은 솔직히 너무 과투자 아닐까? 몸싸움이 좋긴하네 어차피 은카킹이 받으면 은 애도 한 이정도는 나와줘서 네, <웃음> 가시다 어. 아 솔직히 뭐 팔카같은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못 이겨? 어. 아 근데 같은 가격대에 은카 케이가좀 아쉽긴 하다 21잠스 은카 케미 이거 만약에 22토티가 진짜 좀 되게 캠이 많이 받고 그랬으면 이거 이겼을텐데 여기서 이제 한칸아 여기 두 칸이었던가? 두칸네칸 네 칸, 여섯 칸 한 8칸. 근데 급여가 너무 비싸단 말이지. 어, 22토티는. 근데 능력치로만 보면은 솔직히 22토티가 되게 좋아요, 진심으로. 은카캠 이런 거를 받는다고 해도 솔직히 이렇게 차이니까 이렇게 차인데 슈파워라는지는 꽤 좋긴 한데 과연 급여를 거의 27까지나 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 여기도 은바페랑 네이마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뭐 급여 맞출게 많을텐데 22 토티 들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급여에 비해서는 솔직히 21 챔스가 좋은 것 같네요 음... 21챔 와 근데 저런걸 밟았자 뭐하냐 어... 내 팀이.. 내 팀이 안좋은데 <웃음> 내 팀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데 저런거 보면 뭐하냐